승객 여러분, 열차는 고객 안전, 화재 및 범죄 예방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며, 차량 행동안 운파되고 있습니다. 이번역은 만천 만평. 만평역입니다. 내리는 은 오른쪽입니다. 서대구 고속터미널, 북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This 늦썩돼 만천 네 언니. 아.